어? 오늘 연비가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생긴 일 모두 본인의 색깔을 가지고 하게 되었다 오늘 웜즈는 다음판 퇴근 빵입니다 오늘 우승하신 분은 다음판에 퇴근시켜드립니다 혹시 오늘 멘트가 없어도 되나요? 네저 마이크 끄고 게요 <웃음> <웃음> 오늘의 맵 이름은 헬리라는 맵입니다 근데 잘 음, 보세요 뭐, 어? 본것 같지? <웃음> 뭐야 본거같지? <웃음> 뭐야 뭐야 이게 어디서 많이 본거같은 난치익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영상 보기 전에 좋때다고한 번씩 부탁해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매비, 맵이니만큼 아주 사기 무기만 좀 끄고요 그 다음에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웜 3마리 150전 어때요? 고아 그리고 동시에 포인트 도박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 게 웜즈에서 예를 들어서 20% 확률로 이겨도 포인트 5배예요 말씀드리는 순간 빗솔 66% 70% 어. 75% 와. 어 근데 2D가 갑자기 따라잡으면서 어어 케빈 333어 어. 나머지 다 어. 2% 7% 어. <웃음> 어, 오늘 컨디션이 좀 안좋은데? <웃음> 어. <웃음> 잘 생각하셔야 될게 이거 거의 운입니다 왜냐면 파워풀한 무기들도 많이 나와있고요 마리수 3마리밖에 안됩니다 그냥 순식간에 가버릴수도 있어 와 13, 12, 18, 19, 24, 15 오호 끝났습니다 자 레디 뭐야 이거? 이거 맵왜 이래? 어? 야 당했다 뭐야? 아 낚시였어 야 낚시맵에 당했다 뭔가 기분 나쁘니까 얼굴들만 지워도 돼아 <웃음> 그럴까? 아니 나저 자리 뭐냐 지금 나 자리 너무 안 좋은 어, 어 역으로 어머, 어머, 어! 어머. 아니야 아니야! 어머. 아니야! 왜 어. 형한테 까지아 <웃음> 역풍이 시계 불고 있구나 아 아나 얼굴로 던질라 했거든 야 근데 이 낙심해 이거 처음 경험해 본 거라 여러분들 이거 위험하다 만약에 진짜 뭐 야한 사진이라도 있었어 봐 미리 그러니까. 확인하고 해야겠다 이거 오야나 음. 놀랬어 지금 여러분 근데 케빈님 오른쪽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좀 뜨거울 것 같은데 저 지금 제모 중이에요 제모 중 <웃음> <웃음> 왁싱하러 오셨다고요 네저 대가리 브라질리언 왁싱하려고요 네. 아 이거 뻥 뚫어드릴게요 아예예아 예, 예. <웃음> <웃음> 어! <웃음> 호호씨, <웃음> <웃음> <웃음> <시이>. 넌 죽었다. <웃음> 제일 견제되는 빗솔씨. 아, 슉, 이거 슉. 안 죽는다. 죽진 않는다. 죽진 않지. 어, 이쁘게 난, 모여있네. 아, 나는 오늘 사실 1등 굳이 해야 되나? 하하하, <웃음> 빗솔아. 너한테 167만 포인트가 걸려 있어.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한 거잖아. 이 <웃음> 사장? <웃음> 다들. 아, 그러지 마세요. 니까 제가 재밌는 걸 만들었거든요. 뭘 만들었을까? 와! 슈퍼맨 바나나. 슈퍼 바나나 범. 어, 눌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2D <웃음> 다 죽.. 주... 오. 야, 나 오늘 일 찍가겠는데. <웃음> <웃음> 뭐지? 오. 잠깐만 멈춰봐 나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어 아이고. 여러분들 저랑 손을 잡으실 분 구하겠습니다 <웃음> 오 잠깐만 오, 여기 헬기 나이 어? 한 편이가 여기 있네? 복수는 계속 복수를 놔요 이제 끊어야 될 때가 왔어요 저아 음. 그러니까 1대1 하고 좋겠지, 끊어야지 1대1 하고 아니지 아니지 침딱 끊어야지 이러면 맞지. 또 복수를 낳는다니까? 아 근데 손가락이 없네? 어? 그럼 뭐 샷건이지 같이 샷건 날라간다 건 무제한인데? 같이 날라갑니다 같이 날음 <웃음> 정밀샷이야? 너무 죽었다. 끊 <웃음> 참해. 이제 1대1 했으면 끊으면 되잖아. 끊을 타이밍이 온 거잖아 우리. 제가,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옆에 사람을 했으니까. 하나 잡아야 될것 같지만. 옆에 얘기 내가 이것도 놔줄게. 신뢰 증표. 그걸 걷다 두면한 사람밖에 참았지 않을까? <웃음> 라미야. 이렇게 가지고 네? 이런 식이면 나만이랑 북한도 동맹이야. <웃음> 레뢰표평 사이코야? 어? 세명이나 여기 있어? 아하하 이게 불똥이 2D씨한테도 튈 수도 있어요 어? 불똥이 튀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설치하는 거 아닌가? <웃음> 아 요렇게? 아 요거? 어. 음. 아 나머 뭐 두개가 봉쇄냐? <웃음> 이거 꿀팁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뭐죠? 제트팩 끼고 진짜 개빠르게 위로 그냥 <웃음> <웃음> 직진으로 속고치면안 맞을 수도 있어 진짜야 이거 근데 <웃음> 간다 <웃음> 어려운네안 돼. 안 돼. 어어어어어어어 어. 저 캐빈 죽인다. 저 캐빈 죽인다. 저 캐빈 죽인다. 저 캐빈 죽인다 방금 케빈형 군침 물리는 소리가 났는데. 아, 근데 웜셀링이 없네. 아, 잠깐만. 케빈 님. 꿀팁 드릴게요. 뭐예요? 제트팩 끼고 진짜 빠르게 섞고 치면 안 맞을 수도 있거든. 아니야. 그거 어떻게 멈춰 그거를. 못 맞춰? 너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구나. 너 그거 어떻게 하려 그래? 이게 된다고? 아니? 오와! 왜잖아. 엄청난 거야. 호 코미넌서 개발자니다 요! 포탑 없앴어. 와, 한팬이 6팩보다 멋졌어. 야, 포탑 없애졌다고 칭찬 겁나하네. <웃음> 한팬이 우와! <웃음> 와, 라빈님 근데, 캐릭터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잘따신야야말 짜신... 듣고 살아. 렇게이렇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하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렇게 어? 잠깐만 오히려 좋아? 어? 통... 어... 어... 안돼! 야! 신입이다! <웃음> <웃음> 어 저기 밑바닥들만 모인다는 <웃음> 저할렘가 <한램가> 아니야 저기 <웃음> <웃음> 진짜 이럴 거 없는 놈들 <웃음> 빈민촌에 왔네 빈민촌에 왔어 <웃음> 어? 여기서 페이지? <웃음> 형아가 너를 위해서 만든 게 있거든? 뭔데요? 양땐한자 오케이. 한렘가에 던집니다. <웃음> <웃음> 바나나 던지겠습니다. 넘겨서 죄수 없으면 빗솔님 씨님 죽는 거고 운 좋은 라미이 맞는 거예요. 오! 우와! 어! 나이스! 야 미쳤다 이거 경로버. 와 진짜. 뭐야? 야한 방에 가. 이야. 황투 황. 우와 야 아, 저것도 십 남는 거 아니냐? 황 투. <웃음> 나 바로 꼴찌됨. <꼴지댤. 웃음> 아무리 그래도 새 1등 전제는 한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어디 봐서 1등이야? 이 죽으면 나피 10짜리 하나 남았어. 나랑 <proof> 나 나랑 나랑 나랑 나랑 야랑 나랑 나다나 나랑 나 나랑 나랑 나랑 나랑 나랑 나 나랑 나 나랑 나나나 나랑 나랑 나랑 나랑 나랑 나랑 나랑 랑나야야야나야야 야. 야! 랑 나랑 나랑 나 케빈님 두 마리 모여 있습니다. 근데 다섯 마리가 어? 모여 있는 거랑 비교할까? 아 이게. 네. <웃음> 여기 다섯 마리라 잘 때리면 진짜 다섯 마리 <웃음> 마리가 호로록 말아 먹을 수 지금. 있는 각이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기 지금 지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치, 케빈 쪽에서 네. 케빈님 쪽에서 쓰세요 케빈님 쪽에서. 근데 아씨. 지붕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렇지 비었잖아. 거기 비었잖아. 이거... 아이 지붕을 괜찮을까? 없애면 되지. 어야 이거 미국 카페트가 양탄자 아니잖아. 아 이거 튕기려. 야 와우. 어이 들어갔다. 어? 보잉 보잉 보잉. 근데 이거 시니가다막 어어어 어? 어, 시에나 여기 어? 오지마 시에나 왜 여기 아, 안녕하세요 어, 시에나 어. 아, 살아서 캐빈님 어. 우리 손잡을까요 미국에 폭격을 어, 맞고 살아남다니 했어 어 뭐야 우리 집 어디 갔노 아야 이거 안돼 이건 안돼 이거 성공하면은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성공 못해 말도 안 되는 각도긴 어, 하거든 어 아, 진짜 말도 안돼아투디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그냥 살려준다고? 어, 궁금하면 5천원에 놔! 5천원! 5천원내 놔! 어 근데 <웃음> 어, <내놔. 나> 도가 <웃음> 이상한데? 강도인데? 5천원... 사... 어? 어? 으아렘 <웃음> 어, 어? <웃음> 어, <나? 웃음> <웃음> 헬기 안 필요하니? 아니, 필요하죠 한번만 살려주지 않을래? 어바나나 놓고 바나나 x3 나 진짜 너한테 최선을 다아 미친! 어! 어? 잠깐! 아 미친! 아 잠깐만! 아 미친!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침 나왔더워. <웃음> <웃음> 어야 지금이지. 일단 너희들 퇴근은 안 시키는 걸로. 아 바나나는 형 진짜. 나는 <웃음> 제발 나한방 주로 해줘. 한방 아, 줘.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 해도 해도 돼요. <웃음> 엉덩이 꽉 줘. 비솔린케빈님 어. 죽여버려. <웃음> 죽여버려 저 새끼. 아무도 퇴근 안 했으면 좋겠어. 영원히 나랑 같이 영상을 만들자. 아 2D님 저한테 뭐.. 왜요? 관심 있으세요? <웃음> 아네 관심 있죠 아 죄송한데 제 연화는 별로라 아 그래요? 그럼 저 <웃음> <다녀>? 어? <웃음> <야, 미니. 웃음> 아, 2D님 별로예요 뽕 안녕? 라미님아 2D님 5천원 드릴게요 아, 뭐 5천원을 드릴게요 <웃음> <웃음> <웃음> 당장 쏴오셔줄게 당장 카카오페이로 쏴 오케이 오케이 당장 쏠 진짜 쏴나 <웃음> 그럼 체크캡을 <체크캐비를> 잡겠다 아니 오케이 <웃음> 2D야 기 왜요? 더 내실 건가요? <웃음> 아니야. 아니, 음. 음. <웃음> 그렇게까지는 좀어 어, 어디를 쏠까? 스님님 <웃음> 카톡 확인해 보시죠. 어 진짜로? <웃음> 미쳤다. 진짜 그랬어, 도라이 아니야? <웃음> 도라이 아니야? 웜제 <웃음> <도라이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얼마나 진심인 거야? <웃음> 아니 도라이야. 어어 <웃음> <웃음> 빈만 어, <빛만>. 어어 <웃음> 할렘 어, 가로 갈순 없어. 어 나이스. 얘들아 라미 누나 때리면 돈 준다는데? <웃음> 난 얼마 줄래? 아야 <웃음> 씨, 야 이게 깡패지 씨. 깡패라고요? 깡패라고 지금? 그, 그래. 아깝다. 이런 나쁜 씨에니 같은이라고. 그래. 어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잘 맞았네. <웃음> 너무 잘 맞고. 어? 살았네. 어. 어, 어, 너 잘한다.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씨에니 재민님 5,500 원 어때요? <웃음> 나 빠유 몇 개? 잡아도 죽여, 돼! 이씨. 어 죽여도 돼! 하나 더 있어! 죽여?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죽여? 쫌 큰데, 쫌 큰데? 비솔렘 우리 차분히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봅시다. 아이씨! 아, <웃음> 방금 대화 떨어졌다. <웃음> 와 아, 뭐야? 이거 와살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라미님, OMG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야, OMG 스트라이크 좀 센데... 야야야야야... <웃음> 아니, 살려준 날 굳이 긁는다고? 왜? 아니 저저 저 엉덩이 <웃음> 뜨거워져요. 어어 <웃음> 어, 근데 투디. <웃음> 선택 투디 <웃음> 형만 날렸어. 선택된 것은 투디였습니다. 이거 데미지. 야 아파 <웃음> 죽겠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배신해야지. <웃음> <웃음> 음, 음, 음, 배신해야지. 뭔데 이거. <웃음> 음, 배신해야지. 바로 야 변명할 기회도 우와. 안 주고. 와 그냥, 그냥 죽이네. 말할 틈을 안 주면서. <웃음> 그러니까 <웃음> 배신해야지 아, 나아 감사합니다. 라사 아, 사 아, 어, 야 이거 근데 내 선택에 의해서 우승자 결정될 사 같은데? 아, 빈님어비다리 우승 많니다습니다 근데 사빈 형, 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 아, 다면 저 말을 믿어요, 캐빈님? 생각해봐, 내가 빗소리를 죽이면 시앤이저 어? 벙커스를 하나 더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시앤이를 죽여도 빗소리가 벙커서 스있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라스트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러면? 날 믿어야지. 날 믿는 수밖에 없어, 형. 가만 히 있어요, 그냥 턴 넘겨. 캐빈님 빨리 O M G 꺼내서 빗솔림 쏘라고 캐빈 댄! 형이 관전자로 우리들 구경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어? 둘러시둘러시줄 <웃음> <줄 넘기. 웃음> <줄> 넘어버리기. <웃음> <웃음> 넘어버리기. 빗솔 님. 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거 어떻습니까? 아저 그렇게 막대먹은 자식이 아니어가지고 아 제발 나 한번만 제발 야, 이러지 말자저 컨트롤 봐저 컨트롤 졸래! 진짜 개알미워 <웃음> <웃음> 저배 저, 저 컨트롤 오, 봐 저거 씨엣님? 아 제발 아, 마지막은 우리 화려하게 가볼까요? 씨엣님? 나도 우승 좀 하자! <웃음> 자폭이야? 진짜? 진짜 자폭이야? 아 자폭이 아니잖아 <웃음> 가자! 야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퇴근전 없어 나이스 아 이게 뭐야 <웃음> 여러분 제가 퇴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승했고요 다음번에 모두 참여하고 제가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웃음> 관전자 아니, 퇴근을 왜 날려 미쳤어 관전자 하겠습니다 아, 나는 웜즈 재밌단 말이야 와우 이렇게 해서 아주 평화로운 결론이 났는데요. 모두가 함께 일하는 걸로 결론이 났답니다.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좋다고 좋아요. 좋고 사장 떼고 일하는 회사 최고예요. <웃음> <웃음> 다른 <웃음> 영상 보기, <웃음> 구독까지 여러분. 노바. 안녕. 노바. 노바.